응? 그거, 그거 먹을 거야? 응. 콘 샐러드 해봐. 콘 샐러드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생일 축하해! 하나 후브라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 둘 셋. 난 빨아먹는거야 뭐하나 <웃음> 이거 문어 가봐 문어한테 가봐 문어 무서워 I'm g o i n o go to h e h e <목마다> v 신나게 i n c e you came on, it's 는 하루야 o be 놀까? 그러면 신나잖아 에 a n t stop, but I'm g 그 저어 살라 나쁜 a m me f o <laughs> Tell me, can you hear me now? Can you hear me crying out like an animal out in the wild? I shout your name into the night. Tell me, can you feel it too? Feel the love. 혜리야 생일 축하해 뭘 거야? 응 혜리야 엄마 지금 너무 신기해 방금 뭐라고 했지? 방 뭐라고 했지? 어해리야 앉아 앉아 놓고 가면 안 돼요 이제 있어 어 맞아 아기 놓고 딴데 가면 안 된다고 맞아 엄마는 근데 혜리 믿으니까 그랬지 어디 안 갈게 우와. 우와. 우와. <웃음> 귀여워. 이제 떡 사러 가자. 어? 떡 사러 가자. 갔다? 어. 박스 사러 뭐야? 박스가 아니라 테리 떡. 이놉? 어 테리 떡 사러. 아 왜냐면 테리 맞어. 어떻게 알았지? 떡을 사야지 이거 맛있지. 맞아 가자. <웃음> 예뻐? 어. 그게 나니? 어. 나니? 응. 나야? 나냐고? 아니, 어. 예야 예. 음, 그게 나니? 그게 나니야? 어, 나니. 어마한줄 음, 알았지? 아, 아, 아. <웃음> 눌러봐, 테리야 눌러봐. 어? 노란색 눌러봐. 짜잔. 어. 우와. 들어가셨어? 어+ 들 어+ 어+ 어+ 이요 이요 어+ 어+ 어+ 어+ 어+ 요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나도요!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너무 신기해서 들고있어 못먹겠지? 근데 테리는 괜찮나봐 음, 근데, 근데 뭐? 한 번에도 음사탕 너무 많이 먹게 된다 네. <웃음> <웃음> 음, <맛있다>. 맛있어? 맛있어 <웃음> 하나, 둘, 셋, 넷. <웃음> 이게 너무 응. 이제 그만. 응, 응, 먹을 응, 거야. 어, 먹을 거내거 이거 진다야 이거. 진아 볼래? 응. 먹으게